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생활 1년 차인 남자입니다. 친구 녀석이 재미삼아 주식해서 용돈 벌었다는 얘기에 솔깃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돈 5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나는 코스닥에서 싸다는 이유로 동전주 주식을 샀습니다. 하늘은 주식 처음 하는 초짜들에게는 늘 돈을 먹게 해준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수익이 좀 나더군요. 회사에서 몰래 몰래 데이 아닌 데이를 하면서 몇만원씩 벌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이라는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지도 모르고요. 300만원짜리 적금이 만기되던 날에 그냥 두 잔이 그렇고 그래서 증권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계좌 잔고 360여만원입니다. 그전 50만원으로 대략 10여만원 벌었지요. 기세 등등하던 찰나의 전기관련주를 매수하였는데 제가 매수한 그때부터 내려가던군요. 한 4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암담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주식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으니 보이는 게 없더군요. 밥 먹을 때도 주식이 생각이 나고 일할 때도 주식이 생각나고 잠잘 때에도 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잃은 돈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오더군요. 그러다가 경제신문에서 중공업과 건설이 좋다는 글을 읽고 다음날 그 종목들을 매수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때부터 회사에 일이 많아서 한 2주간 주식 사이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2주 뒤 확인해보니까 원금을 회복하고도 한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뭐 장기 투자라 할 것도 없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수익이 났다는 거에 흥분해서 그만 얼른 팔아치웠습니다. 팔고 나니 더 올라가더군요. 그 후로는 증권 관련 사이트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몇 종목 추스려 하루하루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주식하는 몸의 자세입니까? 5일선이니 21선이니 양봉이니 은봉이니 차트나 그래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사람들이 좋다는 종목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사고 팔고 하면서 원금을 까먹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증권 사이트에서 본글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을 본게제 주식 인생의 가장 큰 실수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종목 하나를 찍었죠. 그 중에 좀 와닿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이었죠. 그런데 누가 그랬던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시작했습니다. 단타로 한 30만 원 수익을 내고 파니깐 상한가 가더군요. 어라? 다음날도 초장에 잡아서 단타로 수익을 내고 파니깐 또 상한가 가더군요. 어라?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 종목의 목표 주가는 만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당시 이 종목은 1000원 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상으로 날라가니 잡지를 못하겠더군요. 너무나 아쉽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미수풀로 시간 외매수를 넣었는데 딱 한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야호 다음날도 상가더군요. 미수를 메꿔야겠다는 생각에 적금도 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익금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엑셀 장표에다 주식을 좀더 보유하면 수익이 팍팍 늘어난다는 생각에 매일 미수풀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주식수를 불리면서 상한가는 계속 갔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계좌 원금이 2천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그 종목 원금이 1,400만원에 평가금액이 2,200만원이었으니 나머지 600만원으로는 테마를 주도하던 종목으로 단타를 하였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려 했는지 단타를 쳐도 수익이 나더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상한가 몇 번만 더 가면 이게 얼마야? 밤마다 행복의 나래를 펼쳤죠. 급등주 잡으신 분들이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노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7천주나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지. 그날도 상다 미수풀로 주문을 넣었죠. 그 주문이 체결되면 단가가 천원이나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주문이 체결되더군요. 2천원 초반의 단가는 3천원 중반이 되어버리고 주식수는 19,000주. 근데 그때가 상투였을 줄이야. 그래도 일시적인 하락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하한가 가더군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요. 이틀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세판 보고 있어야 처분을 하든 미수를 메꾸든 무슨 수를 쓸 텐데 출장이라니. 출장 중에도 틈만 나면 주가 시세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빠지더군요. 그때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올린 수익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했습니다. 미수가 돌아오는 날 반대매매 안 당하려고 무작정 시장가에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날 확인해보니 원금에서 600만원 손실을 봤더군요 하늘이 노랗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과유불급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때 끝을 봤어야 했는데 미련이 남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더군요. 조정이 다 오른다 오른다. 계속 내려가더군요. 끝내 1500만원 손실 보고 매도했습니다. 2000만원 계좌가 500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회사 다니는 1년간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그냥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주식을 알려준 친구 녀석도 원망하게 되더군요. 인생을 알고 득도하고 싶으면 주식을 하라고 했던가요? 별의별 생각도 나더군요. 한참 수익 내고 있을 때는 실패담의 글들을 보고 콧방귀만 끼었는데 내가 손실을 보고 나니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란 몸의 생활신조가 원래 그랬 습니다. 저놈 사기꾼이다. 조심해라. 나도 사기당했다. 주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려도 제가 경험해보고 겪어와야 깨닫는 미친 녀석이죠.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사기도 많이 당했죠. 이 모든 것들이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누구 말대로 투자가 아니라 저는 도박을 한 셈이었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합니다 주식 시세에 따라 사람의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맞더군요 요즘은 이유없이 풀죽은 저의 모습을 보고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네요 그냥 기분이 울적하다고 얼버무리지만 지금은 계좌에서 남은 돈 빼고 주식 투자 접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주식은 정말 마약인 것 같네요 아침마다 시세 확인하고 주식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회사일도 뒷전이 되어버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를 뽑아주신 과장님 얼굴을 차마 못 보겠더군요. 한 칼에 정리는 안되겠지만 얼렁 이 마약을 끊어야지요. 어제는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거기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잊혀야 되는데 잘안 잊혀집니다.